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가다보면 백스윙 탑에서 손목이 젖혀지는 그리고 클럽이 넘어가는 커핑 동작 혹은 오버스윙이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은 오른손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오버스윙과 커핑을 함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왼손등이 꺾이는 동작 커팅이라고 부르죠 슬라이스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클럽이 지면과 수평을 넘어가는 동작 오버스윙이라고 부르죠 이두 가지를 손가락 두 개만 잘 사용하면 동시에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커팅 동작 그리고 오버스윙을 잡아주는 손가락은 바로 오른손 약지와 중지 손가락입니다 여기에 왼손 새끼손가락도 같이 사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오른손 중지와 약지 이두 손가락만 사용해도 오버스윙과 커핑을 굉장히 쉽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테이크백을 간 상태에서 우리가 코킹을 해줄 때 오버스윙이 나오거나 커핑이 나오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오른손 엄지와 검지에 힘이 들어가서 클럽을 집어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도 벌어지게 되고 오른손등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서 왼손등이 꺾이거나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기 때문에 클럽이 굉장히 쉽게 백스윙탑을 지나쳐서 오버스윙이 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두 손가락의 힘을 그렇게 쉽게 뺄수 있느냐 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손가락의 힘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 이두 손가락 그리고 왼손 새끼손가락까지 이세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자, 테이크 백!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클럽을 잡아주고 오른손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서 클럽을 잡아 젖혀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손바닥 위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클럽이 손바닥 위에 안착을 하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오버스윙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클럽이 손바닥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오버스윙이 나오는 거지 클럽이 손바닥에 안착을 하는 순간 클럽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른손 중지와 약지를 뒤로 젖히는 순간 오른손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꺾이게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 왼손등은 펴지게 되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 중 하나인 커핑 동작도 같이 사라지게 되죠 오른손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서 클럽을 꺾어주는 거죠 물론 코킹 동작은 이두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는 팔 전체로 손 전체로 그리고 클럽의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두 손가락을 잘만 활용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백스윙 탑을 향해 가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이 클럽을 넘기려고 해도 클럽이 넘어가는 것을 잡아주기 때문에 오버스윙이 되게 굉장히 쉽게 같이 막힐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백스윙 때 회전 중지와 약지로 꺾어서 다운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테이크백이 간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로 꺾게 는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핑이나 클럽이 넘어가는 오버스윙 동작이 나오게 되죠. 혹은 크로스오버도 같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엄지와 검지에 힘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지와 약지를 사용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바닥에 클럽이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서 클럽이 앞쪽으로 넘어가거나 뒤쪽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손등이 펴지는 이런 동작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이두 손가락만 제대로 사용해 주어도요. 그래서 백스윙을 가실 때커핑 동작이 심하게 일어나시는 분들 오버스윙이나 크로스오버가 심하게 나시는 분들은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서 백스윙을 해주신다면 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해당 내용을 교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른손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오버스윙, 크로스오버, 그리고 커핑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